이번 시간에 나온 재제는 헬리쉬라는 기술입니다. 어, 일단 헬리쉬라는 기술은 어, 헬벤트를 꼭 필수로 익히셔야 돼요 어, 젠너로버를 한 다음에 젠너로버를 한 다음에 바로 힐, 아이쿠야 아, 아, 아, 바로 헬벤트가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헬벤트랑 젠너로버는 꼭 필수로 아셔야 되는 기술입니다 자 일단 헬리쉬 강좌를 하기 전에 어, 관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스파이가 팀퍼트리스 2에서 나온 게임 캐릭터인 스파이가 뭐 헬리슈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게임 내에서 한건 아닌데 어, 정확하게 34초 짜리고요 일단 한번 영상을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대충 헬리쉬가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강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트 핸들 해주신, 바이트 핸들이에요, 와. 바이트 핸들 해주신 펜 그립 상태로 와줍시다. 자, 이 상태에서 젠노러버를 해줄 건데, 젠노러버를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잡게 해줄 거예요. 풀트 시작 자세로. 자, 음, 젠노러버를 해주는데,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준 다음에, 바로 세이프 핸들이 오죠? 세이프 핸들을 올 때, 그냥 검지랑 엄지로만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지를 바로 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중지를 뺀 풀추의 시작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 자세, 헤벤트 강좌 때 많이 봤죠? 이렇게 시작해서, 헤벤트를, 어, 헤벤트를 어, 어. 해준다는 거죠. 자 다시 젠로버를 해주는데 풀트위 시작제세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젠로버를 해주는데 회전해줬죠. 엄지손가락을 타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바로 이렇게 다 잡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으로 완전히 다 잡는 것이 아니라 <웃음> 검지랑 엄지로만 잡는 거죠. 이렇게 자그뒤 여기 있던 중지를 세워줘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헬벤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눕혀 주신과 동시에 펼치고 그리고 웨이브를 타 주시면서 핸들 자체를 돌리고 그러니까 검지 손가락을 넣어 줘서 인덱스로 로버. 이게 바로 헬벤트죠. 그러니까 꼭 헬벤트를 익히고 와야 돼요. 헬벤트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진 로버를 하는데 이렇게 검지랑 중지랑 어, 풀즈 시작 자세, 하프 투 시작 자세로 만들어 주신 다음 그리고 중지를 내려 주시면서 펼쳐 주시면서 검지 손가락을 넣어 주면서 인덱스 로버. 아이쿠 오늘따라 많이 난리네. 이렇게 헬벤트 자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젠노 로버를 이렇게 풀트위 시작 자세로 만들어준 다음에 바로 헬벤트로 아이쿠 헬벤트로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할게요.